자, 우리가 인류가 탄생해갖고, 인간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그제? 자, 그동안에 이 종교들이 우리나라에만 들어다 가면 빈질돼버는 거다. 우리나라는 습성이 좀 그런가 봐. 나 요새 와갖고는, 하, 나 진짜 한국이라는게 어쩌면 굉장히 부끄러울 수도 있다. 얼마나 부끄러울지 않아? 다단계도 종기 들어오면 우리나라하면 이상하게 변해보고 종교도 들어오게 되면 이상하게 사쿠라데보고아 그렇게 막 놀랬다 막. 그지?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운 거야 잉?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거 한번 보자 인간이 뭐라고 정의하면 좋겠나 인간을 아래에 뭐 종교도 있고 믿음도 있고 다 있겠지 그지? 인간이 뭘까요? 동물 생각하는 동물, 에? 생각하는 동물? 아 너무 그렇게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자 인간은 우리가 인간은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다 그제? 그러면 종교는 뭘 해야 되겠나? 종교는 무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나? 내가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종교가 돼야 되겠지 그럼 우리는 우리 학술적으로 푸는 거예요 대체 할게 아, 하느님을 믿어라 하느님이 어떻고 하느님이 내가 하느님이다 내가 부처님이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자 3은 어떻게 인간의 행복이 되잖아 그죠 그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잖아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 가기 사는 것이 종교여야 되잖아 맞나요? 그럼 텔레비전도 이 미친 집 많은 사람들이 테레비전을 쫓아알라 텔레비전은 맨날 하면 어떡해 우리는 생이이 소리만 한다 여기서 이까지는 어떡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생 해놔 놓고 거지나 병로사 이랬 뿐다 그치 살아가는 데 대해서는 아무말도 안하는 거야 종교는 또 어떻게 할까 종교는 뭘까 이어서 한주더 떠가지고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다시 돌아오는 거 여기 종교다 이게 완전히 미친 짓이지 그지 빚이도 안 오는 거그뭐 살아갈 때자 그러면 우리는 종교는 어떻게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면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살아갈 때 어떤 게 되고 살아갈 때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이것이 종교 아니겠나 그럼 여러분은 믿으면 뭘까 나는 편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안 아프고 살고, 그것이 내 믿음이겠지. 그러면 종교와 믿음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그죠? 종교와 믿음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있는 것이지, 종교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어떻게 죽고 난 뒤에 보이지도 않은 거그 이상한 소리만 해갖고, 뚝딱뚝딱 해서 거의, 뭐, 지만 가고, 아, 지원차 갖고 갔면지원차 좋은 데 갚으면 되지. 완넌까지 말라고 구릉태입 데리고 가려고 그러노? 저 밖에 가봐라, 뭐. 갑시다, 갑시다, 하잖아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잖아요 아, 지원차 믿으면 되지. 지원차구릉태입 빠지면 되지. 와, 넌까지 말라고 데리고 가려고. 응? 돈 많이 라고 예? <웃음> 그쵸? <웃음> 그쵸? <웃음> 이만큼 우리나라 종교가 어찌보게 되면 이거 첨다 난장파야. 그래서 귀신이, 들리다 하는 이유가 봐라 여기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와 전부 다 거짓말이니까 말만 했다 하면 전부 다 거짓말 대꾸는 거야 뭐다 아니까 이? 살아가면서 다 폰하니까 그러면 종교라는 것이 어떻게 죽고 난 뒤에 이어서 여기까지 하는 거 눈에 비지도 안 하고 그거 하지도 안 하고 어제 증거로 될 수도 없고 뭐 한당한 소리만 하는 게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럼 가면 좋은 척 가면 되지 밥 먹을 때는 의집에 갈때뭐내말할때리 거고 그제이만 가면 되지. <웃음> 아 말아. 아 자기만 좋은데 가면 되지. 눈 말라고 데고 가려고 한다. 안 가고. 어? 같이 가고 싶다. 아이. 아, 그럼 얘를 데 갖고 인간이 우리는 종교가 되려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죽기 전까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고 행복하고 어려움 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종교지. 어떻게 죽어가고 비지도 않는가? 귀신 장난해갖고 귀신 신화 감흥 소리나 해사고뭔먼 천지 귀신이 다달려 갖고, 어? 대통령 귀신도 생기고, 국회의원 귀신도 생기고, 막 이? 사기꾼 귀신도 생기고. 그래서 다단계 귀신이 너무 많아가고우리나라의 다단계 천국이 돼고 종교 기신이 많아갖고, 어떻게? 부처님 기신이 많아갖고, 부처님 눈 많이 생기쁘고, 막 이랬다, 이거. 그, 그러니까 그 맨날 귀신 타령만 했다, 귀신 타령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천주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천주교뭘 가르쳐 줘야 되겠노?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가르켜야 되고. 그쵸? 죽은 사람들인데 는 이것을 가리켜야 되고 그런 거잖아 그러면 지금 종교는 이거는 완전히 다 빠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 결국은 어떻게? 인간하고 상관도 없는 것 같고 장난치는 거잖아 그래서 눈에 비지도 안하는 거 눈에 비세요? 눈에 비죠? 여기서 비지? 안 비나? <웃음> <웃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죽을 때까지 이것을 가르키는 거야, 이것 이것이 바로 종교지. 어떻게 죽고 난 뒤에 뭐, 빚지도 않는 거, 뭐, 엄마고 언니, 아빠고 언니, 하 소리야. 그건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 종교 한번 봐봐. 이것을 따지는 종교 있나? 없지. 참한대이거만한이 말이야. 죽고 난 뒤에 그거 하면 뭐하 갔다가 온 사람이 있는 거한번 들어봐. 자, 예수가 맨날 그 부활한다고 했는데 예수 오더나? 안 오제? 이때까지도 안 오잖아. 아, 부처님 온다고 해갖고 부처님 왔더나? 부처님 얼마나 됐노? 2500년 됐지? 600년? 안 오잖아. 당군 할아버지 오더나? 하기어 아, 뭐, 저기 뭐, 어? 자기 대감은 당군 할아버지. 당군 할아버지 천도도 안 돼갖고 머리 아파요. 이? 온천지 깔려갖고, 잉? 대한민국 이 온천지 당군밖에 없어갖고, 잉?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종교에서 여러분들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그 길을 가더라도 이렇게 귀신 타령만 하는 종교에 가면 안 된다는 거다. 귀신 타령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살아갈 때, 살아갈 때,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종교다, 그제? 맞나요? 네. 아, 인성은 행복하게 해주고서, 어, 모든 책에 보게 되면 인간이 행복하게 위해서,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종교를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맨날 타라는 것은 어떻게, 아, 죽어서 우리 다시 돌아오고, 부활하고, 환생하고, 응, 윤회하고, 이 소리밖에 안 하잖아. 이게 무슨 종교고. 뭐. 그래서 그렇게 난장판 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이 사태가 말했잖아. 내가 참 천주경 강좌하는 것도 시간 타이밍이 철묘하게 마찬 거야. 그쵸? 이때까지 뭘 하다가 왜 이거 다 터지고 나면 하나 그치? 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종교는 우리가 믿음이고, 우리는 종교는 우리는 곧 수린이고, 종교는 어떻게? 행복한 것이 종교다. 그죠? 여러분, 돈 뺏기는 게 좋나? 행복한 거가? 열받는 거지. 힘든 게 좋나? 힘들면 열받는 거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복잡한 거, 이것을 실타리를 풀어주는 것이 우리는 이 종교 아니겠나? 그지? 그러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경전이지. 막 죽은, 그, 뭐, 지도안 하는 거. 내보고 뭐, 죽었다고 자꾸 이런 소리 한다고 해갖고. 그렇지만 이 필요 없잖아 뭐뭐 뭐 할아버지 뭐 제사 잘 지내준다고 내인제뭐복 주는 것도 아니고 그제 할아버지 뭐뱀 너무 제사 많이 지내 갖고 배불 떼기 되게 되면 지금 비만 걸리 갖고 귀신 도 천도도 못한다 배가 깔은 데 부어 갖고 무슨 배 타고 간대요 아 쪽배 말고 천도가 되려고 하면 쪽배 타고 가면 되나 아 그러니까 두둥실을 못한다 이거 두둥실하고 파산해 보는 거야 응, 음? 천도가 되면 제사 안 지내도 된다 했잖아 아 천도되기 전에 기념사 한 제사 좀 지내주는 것도 좋지 안 지내면 어떡해 할아버지 뭐 먹는거지 뭐꼭지내는 어. 법은 없어 그지 그럼 할아버지가 조상들이 그 후손들이 제사 안 지내줄 것 같으면 열심히 닦아갖고 지빛이 없으면 되잖아 지 혼자 가면 되지 매래도 등자로 손잡고 갈라가노. 그치? 아, 자기 혼자 스스로 가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가정이 중요한 거야. 지금 생각해봐요. 자, 우리는 어려울 때 엄마들이 있다.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돈으로 바뀔 전 세계에서 돈 타령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거다. 어떤 방법으로 사기를 치든, 어떤 방법으로 뭐 부동산 투기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놈이 뭐, 돈 긁어내든, 이래갖고 하는 게, 이 나라가, 우리, 올바나 되겠나?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 나라 정신 차려야 되는 나이다 이, 영혼이 망가진 나라다. 노력은 안 하고, 처물 나는 거. 이처먹는 거지. 내가 막 상말에 좀 해서 그렇지만. 이건 개이 지 소보다 못하지. 뭐, 뭐 있노, 그거. 내가 참, 말은 못하지만. 참하고 싶어서 참하는 내가 지금 많이 참고 있다 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야 자,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중요한 거야 그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니 말이야 그건 거 뭐? 그 귀신 타령이나 하고 앉았다 말이야 그치? 그러면 살아갈 때, 우리는 어때? 태어날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엄마 아버지 책임이니까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불가항력적인, 그죠? 태어난 거는 불가항력적으로 태어났지만은 죽는 거는 불가항력적이아니다 말이야.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대비한 이런 노력도 필요한 거야. 이. 자, 여러분들은 이제 자식이 이제 짐이 되지 말아야 된다. 자 인생을 올바르게 살았다는 것은 자식인데 짐을 지고 후손인데 짐을 지우는 사람은 이거는 올바르게 못 사는 거야 우리 행복도 중요하지만 자 우리 옛날에 못 살아 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밥도 굶어 가면서 돈막갖고 아파트 사고 집 사갖고 그거 다 물리주고 나면 엄마는 뭐 하겠노 무슨 소리 하겠노 가면서 나는 배고파 갖고 묵지도 못하고 그 지도 많았더만한 젊어들이 내 천도 시켜주려고 기다리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다 이제 뭐 때문에 그런 짓 하나 자기가 벗으면 열심히 쓰고 자기가 갚을 수 있으면 열심히 갚고 인생을 자식은 자식도의 문제고 그렇지 그러면 나도 죽고 난 뒤에 어떻게 자식이 이제 죽은 거 있으니까 받으려고 하잖아 그러면 천도도 안 되고 못 가는 거야 지금차 뺏어 가려고 하니까 조차 갚으면 되지. 귀신도 많은데, 그 조차 갚으면 되지. 그 따라서. 물귀신적전는 그래서 맨날 저기에 뭘 믿읍시다, 어떻게 합시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 물귀신적이 물귀신이다, 전부 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이 생로병사에서 죽을 때 있는 방법,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종교다 는거죠 종교 그것이 종교지 죽은 안지 뭐. 귀신 신나바 까먹는 손이 이 하면 되겠나 그치 그럼 우리나라 종교는 처음부터 어떻게 이것만 팔고 있는 거야 이것만 처음부터 돌아야지 귀신들이 지금 뭐. 귀신이 귀신 장난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는 거야 이거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 올바르게 태어나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 어떻게 인간들하고 빚을 하나도 안 지고 자식들인데 누가 안되고 후손들인데 누가 안되도록 어이 죽는 거야 그치 그런 그런 마음 무는 사람 사람들을 봐요 하나도 없잖아 봐라 그러니까 맨날 자식들 인데 붙어 갖고 어떻게 밤 내놔라, 눈 내놔라 안주면 어떻게 그렇게 어, 깨쁘고 어떻게 막 교도소 보내부고 망하게 만들고 맨날 이지만 하고 있지 저 엄마 아버지가 거짓하고 그 있다며 지금 그렇죠? 자식이 잘되라고 하게 되면 자식 이제 모든 것에 짐이 안 돼야 되잖아. 자식이 뭐아 귀신이 와갖고뭐 도와줄긴데 도와줄 것 같나? 도와준단다. <웃음> 자 그래서 우리는 자식인데 누가 안 되도록 후손들인데 누가 안 되도록 그런 마음을 먹고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도. 자 누구말따나 어? 잘 먹고 잘 사다가 한 4,50대 돼갖고 교도소에서 한 20년 있다가 넣어가지고 꼬라망태 갖고 죽고 나면 그 사람은 좋은데 가겠나?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게 우리 지금 어? 그 귀신이 붙어갖고 이 난장판 대푼 거야. 무슨 귀신인지 알겠지? 무슨 귀신인지 알겠지? 그 귀신 때문에 난장판 태풍 거야. 거기서 좋게 가지도 못했고. 자, 예를 한 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 좋은, 그러면, 자, 소련 귀신, 중국 귀신, 북한 귀신, 일본 귀신, 뭐, 아니, 전라도 귀신, 경상도 귀신, 온게 우리나라 난장판이야. 우리 정치 상태에서 하는 거 봐봐. 보게 되면 일본파, 중국파, 미국파, 소련파, 중, 뭐, 온갖 파다 있다잉. 그제 이면 이런 나라가 되겠네이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냥 바꿔야 되겠지.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막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이라도 짐 대지 말자 한해봅시다 자식인데 짐 대지 말자. 짐되지 말자. 자식인데 짐 대지 말자. 후손인데 짐 대지 말자. 말자. 말자. 이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게다 그 그래, 이게 인생이 잘 사는 거야.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 바로 그거다. 자식인데 지면 안 되고 후손인데 지면 안끝지고 내가 얼마나 살아가는 그게 종교지 뭐 죽고 난뒤에 내가 뭐 어디 가고 뭐, 뭐 누가 밥한개잘 해준다고 천도가 되겠나 그제 원한이 꽉 쌓여 있는데 그제 자 그래서 이런 종교와 이것을 우리는 완벽하게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큰 구조에서 저번에 우리가 수리사주에서 배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영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와 이기신의 세계를 우리는 다 통제를 하는 거야. 그런데 중안점은 이것이다. 생에서 사까지 인간에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다. 이것이 종교지 이 인생을 잘 다스리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지. 인간이 뭐 따로 있겠네. 그제?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상담을 하든 내가 도움을 주든 어떤 방법으로 결과가 바로 나타난다 이 말이야 그지 종교는 순 거짓말이니까 그거를 못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안 하는 거야 이? 뭐 맞지 않지 뭐가 없니 뭐가 없니 이? 핑계나 대고 이? 맨날 그래갖고 죽을 때잘 가라고 죽을 때잘 가면 죽을 때 간사 가서 가서 돌아온 사람 한번 돌아 봐라 사람 들어 봐어 옆별리 있잖아 내데 저쪽은 어디 가게 되고 뭐 하, 하느님 곁들고 하느님 어디 있는데 저 하늘 공중에 있나? 두둥실로 타고 가야 하나? 하, 이런 종기에 빠져 있는 것이 있는 거야. 그런데 세상이 이제 바뀌어졌지. 옛날에 부모들은 어려운 세상. 정말로 우리나라는 어렵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북구는 사람들은 한민족, 이거, 뭐, 뭐, 백이민족, 이거 헛소리다, 이거. 하면 안 돼. 이영원히 처음부터 쪼개져 있는데, 무슨 다른 민족이고 온갖 잡동상이지. 그제? 영혼이 이렇게 난정판 뭐, 아이고, 얼굴 색이 뭐, 노랗고, 빨갛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제? 이 영혼이 쪼개진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자, 그래서 우리, 이, 이 인생이 우리가 중요하고,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빼고, 이게 헛소리, 이거 하는 건허소리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인간이 뭐래요? 얼마나 잘 사는 인간들은 아 자식인데 누가 안되는거 후손인데 누가 안되는 이것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야 자 생각을 해봐 도둑질 해갖고 도둑질하고 교도소 간 아버지 그 후손인데 는 누가 누가 아이가 누가 누가요아누구말아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치고 밑에 막 오만 사람 다 죽인 사람이 그 자식인데는 누가 누가 아이가 막 일제시대 때 총칼 들고 어? 백성 치긴 놈들을 그거 지금이야 조금 있으면 앞으로는 계속 그 꼬리표가 다고 되길 거란 말이에요. 그건 자식인데 누가 누가 아이가? 누군가한는 지금 조금 잘 먹고 뱃대지 조금 볼록한 거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가난해도, 그렇죠. 우리는 조금 배고파도 자식이 데 누가 안 되고 후손이 데 누가 안 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여기서 지금부터 우리는 마음을 조금 비우자 남을 다스린 사람은 절대로 우리는 욕심을 낮춰야 된다 버리라는 게 아니고 낮춰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누구만 종교의 길이든 상담의 길이든 이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조금 욕심을 낮춰야 된다 저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기도하나? 엄마 말했지? 저래가 우리 아들 합격해달라고 빌었잖아. 그럼 그 소리는 뭐고? 다른 놈은 다 떨어지고 우리 아들만 그리려고 기도한 거 아이가? 그러면 지인 쟤는 엄매는 많겠노? 엄마가. 지금 알아서 가으면 되지. 엄마가 많저 가서 이렇게 배를 고 우리 아들 걸러달라고 하노? 그러면 떨어진 놈들은 어떻게 해? 그 사람인데 얼마나 재질기는냐 여는 100% 그거 먹고 천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갚을 거고? 어떻게 갚을라? 그러면 그기이꼭들어온다 말이야. 그러면 난 지금부터라도 그 갚아가야 돼. 진짜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봐. 불교가 지금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종교가 빛을 발휘 못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노? 자기들 처음부터 욕심되나?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조금 낮추는 거야. 욕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소원은 절대 아니라고 했다. 예를 들어 조금 바꿔야 된대 아들인데 어떻게 걸려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빛이 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들은 실수하지 말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아, 그것도 지능력이니까 맞나요? 우리 아들은 실수를 실수만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걸리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그러면 어딸 시집 버리면서 어떻게 하겠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했잖아. 그럼 안 된다 했지? 행복하게만 살아다오. 이게 해야 되는 거야. 행복하게만 살아다오면 되는 거지, 그제? 젊은 거 살았기에 나중에 어떻게 터지잖아. 뭐, 배불러서 터지든, 병이 와서 터지든, 뭐, 사건이 터지고터진다이말이그러 뭐. 어떻게? 아, 행복하게만 살아다오. 그럼 나는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겠나? 아,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여. 열심히 공부해갖고, 어, 합격 잘하시오. 이렇게 갚아야 되는 거야. 이 지나간 건 어쩌겠노? 그래도 갚아야지 어 되겠느니? 그렇게 맨날 저것들이 어떻게 어, 저거 잘못고 자살하게다 터지부잖아 결국은 터지게 돼 있잖아 아니 영원한 거 있겠나?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 정주희가 정주희가 먼저 돌아가셨나? 정주희 회장이 먼저 돌아가셨지? 이병철 회장이 먼저 돌아가셨나? 아, 이병철 회장이 먼저 돌아갔다 이병철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 돈갑부 아이가 탁깎이네 정주식 회장이 탁 하니까 이병철 회장이 뭘한줄 아나? 야내 이제 돈 5만 원만 좀 빌리다 게해 이랬잖아 근데 이병철 회장이 정주식 회장이 한말 어떻게? 나도 가져온 것이 하나도 없네 빚 갚으라니까 갚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자 결국 한번보자 인간보다 이 말이야 이병철 회장이 그만큼 우리가 훌륭한 것도 있어. 인정할 건 해줘야 돼. 훌륭한 것도 있지만은, 그 업장이 어떻게 아들인데 다 넘어오잖아. 돈만 있다고 갖고그 업장이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치? 그리고 정주영 회장은 좀덜한 거는 조금 덜 하겠지. 이병철 회장은 조금 덜할 거야. 왜? 노가 돼갖고 막 펄들었으니까. 빛으로 따지게 되면, 인생의 빛으로 따지게 되면, 아마 그, 유병철이 해보다는좀잘것 같아. 그치? 그래서 자식들은 조금 작잖아. 이런 봐도 좀 작다, 이 말이야. 그쵸? 우리 노골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내딱 둘이를 한 비교해봐. 이. 똑같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거기는 애군이 많이 따르고 안정이 많이 생기고, 여는 좀더생기가 돈은 많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또 행복한 거가? 예? 를 들게 되면, 한 20년 동안 아파서 뭐 이래고 고고갖고 아무리 텀많 해봐요. 아파서 고고라고. 이게 행복한 거가? 아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비다 갖고, 자는 잠에, 예? 응? 가는 거야, 예? 응? 웬일인지 알지 자식들인데 누가 안 들락하면 어떻게, 자는 잠에 가야 되는 거야. 아빠 밥 뭐, 이래서 뭐, 가보고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정리만 하면 되잖아 혼자 갔으니까 안갈라 하는거 붙들어 놓고 있으면 우리그놈이지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우리는 공부하는거야 그제 인생을 공부해야 돼. 그러면 인생을 공부하는 데는 여러분 몇가지가 있겠나 어디를 공부해야 되겠나 무엇을 공부해야 되겠나 하, 이쪽까지 뭐 교회 말라고 다니는 거야? 교회 안는데절 말라고 다니는 거야? 절에 데그 맨날 지금까지. 그것도 안 가보고. 아, 절에 가셔도돈좀 주야, 그, 그, 그 뭐, 선생님도 묵고 살 것이고, 교회 하고돈좀 주야, 목사도 묵고 살거 아이가? 자, 그래서, 이거 하면서 우리는 공부해야 될게 있어.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해야 될 공부가 있다. 이 천주기, 이 중기 이세 가지가 있는 거야. 이게 뭔지 어떻게 해요? 뭘까요 인간은 인간은 남아있는 게뭐라서 했어요? 영혼 밖에 없다 했잖아. 영혼이 몸이 필요하겠나? 응? 뭐가 필요하겠노? 아무것도 없겠지. 영만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무승에는 머릿속으로 할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머릿속으로 할수 있는 게 뭐고? 여기에 머리 위에 공부하고 기억하고 내가 이것을 정리하는 것 밖에 없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정도, 정법, 정행이라는 겁니다 응? 이게 세계돼. 이 정도 정법 정그럼우리 정도 정법 정행기라는 것이 우리가 뭐 말로만 뭐 정행해라 정 정도다 뭐 이런 소리 허소리다 그 백날 헛소리다이 말이야. 이것이 동시에 짜야 되겠지. 이 도자가 뭐슨 도자가 도인 도자가 도인 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 도인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도인은 귀신 장난이소리다 도인은 귀신 장난이 되는 거지 법법 따지면 어떻게?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법들은 전부 다 거짓말 법이라는 거다. 잘 먹고 잘 사는 놈이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에는 그런 법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올바른 우리는 방법이다. 올바른 방법. 어이? 정게 올바른 행동이 해야 되지 그지 올바른 행위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뭐 교도소 안 가는 게 올바른 행위 아니잖아 요새 보게 되면 교도소 서리 가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교도소 한번 하게 되면 변 하나 잘 할까 서 거의 이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 부끄럽잖아 바로 이런 문제 앞으로는 이제 선거도 잘 해야 된다 설데 없이 포를 아무 데 갖다 찍어주니까 내가 다 안다, 누군지. 그렇게 나는망치났다 이게. 누군지 알지? 한 명은 아닌가 모르겠다. <웃음> 그래서, 천북이 가르치는 기술은 정도, 정법, 정행이다, 이 말이야. 이거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 이것이 근본이다, 근본. 이 근본 사상이야, 불교에서 마척 만말리, 부처님이 무슨 말을 했겠노? 부처님이 12연기법을 이야기했겠나, 사승도를 이야기했겠나, 아무것도 한게 없어. 전무다 제자들이 만들어 갖고 사람 속아먹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부처님은 12연기법을, 그 누가, 그 글자가 어디 있었노, 그거. 하나도 없었는데. 말도 안이리야 조금 있으면 내가 이야기해 줄 거라, 이 말이야. 자비가 뭔지, 내가 이야기해 줄 것이고, 사랑이 뭔지. 부처님이 자비를 엎었다 예수님의 사랑을 엎했다 웃기면서 좀 하지 말래. 아이러제잡으러못 뭐 잡고 그 역사를 알면 괜찮겠지. 지금 막한 꼬라지가 있으니까 내가 뭘 하겠나. 막뭐 지난년에 막좀더 돌아야 되는데 그지. 와진 것이 무무. 자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다. 알았지? 그러면 이법 정법 정도 정행에서 벗어나는 것은 참다 거짓말이다. 그러면 거짓말을 판치고 있는 법 인간들이 이제 법 만드는 이것도 전다 거짓말이고 이길 이것도 전다 거짓말이고 이거 어떻게 해? 행하는 것도 전다 거짓말. 이거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뭐지? 사람들 봐라 하나도 없지. 인간은 전다 여기서 거짓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것을 자 인간이 이래 있으면 우리가 올바로 행하는 것은 뭘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련도 하고 선도 하고 마음도 비우고 마음도 낮추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한명도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는 소리다 나도 마찬가지겠지 그지? 나도 뭐 거짓말 할 수도 있겠나?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지? 하도 이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보자는 거다 이? 나도 뭐 거짓말 많이 했겠지 그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떻게 책 산다냐고 두고 산다 해 놓고 한권띠면보고뭐한거뭐 저거 안 해봐서 있나 <웃음> <웃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는 사람이 인간은 이렇게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를 갖고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뭐, 가갖고, 니는 이렇게, 찌는안 하면서, 이렇게 하는 소리가 어디서 노노이 뭐, 고집멸도웃는 소리 하지 만 맨날 죽어갖고, 이거 막, 이야기 하는 게 무슨 고집멸도고 그리고 맨날 귀신 타령만 하면 막기고 그거 앉아갖고. 찌도못 하는데. 그제? 이제 제발 그러지 말 하지 말라 아, 이제 또 엉터리 가르치지 마. 손자 이제 또 엉터리 가르치면, 아, 이쁘다, 이쁘다 하게 되면 다른 놈은 점도 못생기다 소리야, 얘가. 엄마들전 점도 많이 한 거야, 지금. 점다젖진 거야. 저거 손자만 이쁘다 가르치기 때 다른 놈은 전부 다 못생기다 소리야, 이가 국민학교 다닐 때 엄마한테 물어봐봐. 저거 그 아주 공부 못하는 사람 한 명도 있는가? 저거 그 아들 점도 똑똑한 줄 알지? 중학교 가봐. 시험 딱 치니까 막 1등부터 쭉 나오지? 고등학교 가고 전부 도 꼬리발이 하는 게. 그래도 국민학교 때저아들은엄마나 우리 아들은 잘하고 우리 딸은 잘하고 엄마가 다 베린 거야 엄마가 다 베린 거그 자식은 다 베렸지 실감나죠? 나도 지금까지 한거그 비도 막 누구 말 때는 한날에 막 우리가 하나의 죄를 지을 때는 태백산에 가면 할머니들 한설이다 10만 8천배로 물을 줘야 된단다 그러면 내가 저를 한번 받았으면 어떻게? 10만 8천 배를 갚아줘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지? 내가 우리 아들 잘 되라고 했으면 어떻게? 남 아들 10만 8천 배를 잘해줘야 그 빚을 갚는다는데 어떻게 갚을게고 절대 못 갚잖아. 그러면 가면 어떻게? 여 가면 어떻게? 욕치방이 들은 뭐야지하 아니지! 인간은 인간은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도리래, 이 말이에요. 자, 인간은 태어나면 결혼을 해갖고 자식도 열심히 키우고 그래야 자식인데 누가 안 되는 것이지? 그것도 안 하고 그럼 장땡이네. 그 상황 저렇게안 되지. <목소리> 설잠설해는. 그거는 그거는 응? 이거 뭐고 배불대기들이 하는 소리다. 배불러서는 사람 소리. 이 자식이 없나 소중한 거고, 그제 인간은 이것이 계속저거자 내가 태어나서 열심히 성장해 가지고 내가 열심히 결혼을 해 갖고 내가 애기도 놓고 이 나중에 갈 때는 어떻게 자식인데 누가 안 되도록 하고 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그런 방패 안으니까뭐 안 상팔자가 나오고 뭐 어마 팔자가 다 나온다. 그러니까 병신 육갑질 하는 거야. 올게 병신이 아이가 그래. 그래서 병신 육갑질 하고 이제는 지금. 온 천지가 병신 육감하고 있다. 지금. 맞나? 자, 그러면, 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올라가 봐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조금 이따 올라가 보자.